오늘도 잘 쉬고 갑합니다 빠빠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건입니다 오늘로 3일차. 지금 시간은 5시 20분이고요. 2시에 시에 입실해 가지고 말쌈하게씻고한 2시 반, 2시 반 정도에 잤으니까 몇시간이잔 거야? 얼마나 자지도 못 나왔네. 피곤해 죽겠습니다. 얼굴 띵띵 부었어. 뭘 피곤해 부었어. 후딱후딱 하고 오후에 비 소식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오늘은 좀잘수 있는 걸로 밥도 제대로 먹고 생각해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살았어. 안녕하세요. 차원 가는 거 맞지? 6시 36분 저는 창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창원역에서 이제 진동 환승센터 로 가는 70번 버스가 7시에 출발하니까 잠깐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야 오늘 비 온다고 해서 그런지 하늘이 구름이 쫙 꼈네 여행 다니면서 비 오는 게 가장 싫은데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네, 네, 진동터미널 가는 거죠 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환승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대정 입구 대정 입구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직 폐차를 안한것 같아요 좀만 기다리면 올것 같은데 버스는 도착했는데 8시 반에 출발한대요 그러면은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편의점 가서 간단한 여기꼴리라도 먹어야겠다. 아침, 카페인, 충전. 열끝마침 버스 타러 가야겠다. 선생님 대정 입구 가죠. 대정 입구. 감사합니다. 하트윙. 걸갑니다 여기는 대정 입구입니다. 발산까지 가야 돼요. 발산에서 이제 반성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발산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도보로 걸어야 됩니다. 도보로 한 3km 정도, 무슨 여행의 반이 걷는 거네. 아니, 3km가... 오르막길이란 거는 못 들었다고. 아, 힘들어. 품이도, 보이지도 않네. <웃음> 아, 힘들어. 나 중에. 비도 아, 조금씩 내리고, 미치겠네. One eternity later. 저 차. 아, 힘들어. 내 버스 시간표가 따로안 보이네. 골들은 약간 이게 문제야 보면은 버스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 오는지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저 영업소, 영업소 전화해가지고 언제쯤 오는지나 아니면은 언제 뭐 동창역에서 출발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온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영업소 전화해 보니까 영업소에서 10시에 종점에서 출발한다고 하니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야 어떻게 딱 터미널 들어오는데 이제 타고 진주 시외 버스 터미널로 나가야 되는 281번 버스가 딱그 그 순간 나가네. 아 조금만 일찍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아쉽다. 안녕하세요. 시외 버스 터미널 가는 거 맞죠? 감사합니 아, 저거 타야 되는데 진주 시내버스 저기 도착했는데 방금만 조기서대반 입구로 가는 버스가 지나갔어요 야나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선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정 안되면 점심 먹어야지 뭐 어떻게 다르게 가는 방법이 없네 지금이 11시 40분 1시에 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저 근처에서 밥부터 먹고 천천히 기다려야지 뭐 이제 다음 일정이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오늘의 점심 먹을 거. 아,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하능한가요아 문제는 앉으면 되나요? 한 명이요. 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Few moments later. 뭐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문제는 바로 앞에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말을 하거나 부끄러워 죽겠네 말도 못하고 열심히 먹침이 먹고만 나왔네 앉아있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식당 이어 가지고 저는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길래 커피 한잔 들고 다시 터미널로 가는 걸로 할게요 아니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는 스타벅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스타벅스가 아니야 간판이 스타벅스 스타벅스 하잖아 스타벅스 바로 건너뛰어 있고 말이야 나같이 지도 제대로 안 보고 가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잘못 들어간다 들어갔다 가 다시 나왔냐 부끄러워 죽겠네 카페인 수혈 완료 원래는 터미널 가가지고 구석탱이에서 마실려 했는데 스타벅스 앞에서 버스가 스네 그렇다면은 골목에서 퍼르릉 마시고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지치겠다 버스가 안 와요 나 아, 이러면 진짜로 광양도 못 가는데 그 광양까지는 그래도 광양이 뭐야 광주까지는 오늘 가야되는데 아 돌겠네 무슨 버스는 아까 사무소 전화해보니까 뭐야 1시 15분에 출발을 한다고 하니 좀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요 우선 타고서 가는 데까지 가보고 어 그쪽에서 하루를 더 목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이 버스 한번 오셨다고 이게 일이 이렇게 되나? 돌겠다 <웃음> 진짜. 기사님 조개사 가죠? 예. 조개사요. 조개사? 예. 내가 만개동 말하는 거예요. 예. 만개동 한번 와봐도 있는데. 아 죄송한데 지금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써 있는 게이 버스가 맞다고 하거든요. 아 그럼 맞겠지요. 경찰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기말 도착했습니다.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옥정 터미널까지 다 3시 50분까지만 가면 돼요.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2시 33분. 3시 50분까지만 옥정 터미널 도착하면은 하동 넘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버스다 보니까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죠. 우선은 최대한 빨리 가보고 못갈 정도의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느긋느긋하게 가다보면 은 잘못해버려서 놓쳐버리면 진짜 색실이 없으니까 우선은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다더니 날씨만 엄청 덥네 이 다리가 목정과이조개마을을 연결해 준 다리에요 이게 없었으면은 아마 내 꿈도 못 꿨을텐데 다행히 이 다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왜 이렇게 가깝지? <웃음> 가다 보니까 거의 다 왔네? 아직 2 50분인데? 우선은 빨리 가서 쉬는 게 낫지 애매하게 눈덩거리다가는 놓칠 수 있으니까 비 온다더니 하늘이 너무 저기요 안녕 작은 친구들. 왜 너네는 내가 인사만 하면 은 도망가는 거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어느 쪽으로 가잖아요? 시외버스. 그큰길 올라가 있어. 저쪽 위로 쭉올라가나요그큰길을 가고 지금 중내로 가. 아왼쪽편으로 서해선 말해서는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있었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카페인이 부족한 거지. 아, 그, 뭐야, 버스 두대 놓치고서는 밥 먹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신 게 불빛이잖아. 그, 결론적으로 카페인은 몬스터. 그러니까 터미널 가가지고 마시면서 기다려야지. 아니겠지? 어,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니까 어. 시내버스 터미널인데, 그렇게 쪼나겠어 부산 교통 영화역이야. 여긴가? 어, 맞나 보다. 뭐좀 뭐 여쭤볼게요. 혹시 시내버스도 이쪽에서 타는 건가요? 혹시... 아, 어, 뭐였지? 하동 넘어가는 버스도 예 예. 네. 네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래 있던 3시 50분이 4시로 바뀌었네. 와, 어, 10분 더 여유가 있었네. 나는 왜 이렇게 급하게 온 걸까? 올랐는데 여기 옥정터미널은 이렇게 승차권을 팔아요 이거를 내야지 시내버스로 팔수 있대요 그래서 옥정터미널에서 하동터미널까지 가는 거 1200원 아니다 1250원 하동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있네요 소보다 높았습니다 아주 방향으로 시장입니다. 원래는 광양농협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자다가 눈 떠보니까 그 다음 정거장에 광양농협이에요 놀래가지고 후다닥 뛰어나왔네 아 진짜 미쳐 미쳐 내가 그래서 오늘 광주까지 가는 건 무리인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주암터미널까지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가는 거 맞죠? 여기는 순천 의료원 로터리입니다. 아예 버스 타고 있는데 비가 오네. 나 우선 없는데. 우선 거기서 편의점 가가지고 우선부터 사고, 그다음에 7시 50분에 저 주암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출발을 해요. 이제 개 타고서 주암 터미널 근처까지 간 다음에 숙소 잡고 자고 차차 타고 광주로 넘어가서 달려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버트지 신호등이 왜 없어. 잘못하면 죽는 거죠. 아니 무슨 4 차로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무섭게. 우산은 구매했는데 나 배고픈데 그러니까 주암 근처에는 먹을 만한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서 먹고 가면 좋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금방 사서 갈게 없네 여기에 하...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아유 무슨 밥 다운 밥을 먹는 게 힘드냐 자이구암 가죠? 응 시작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여기는 중한면 사무소. 그래서 혹시 뭐좀 여쭤볼게요. 여기서 어 광주로 나가는 버스는 완전 끝난 건가요? 아몇시 정도에 마 마지막, 마지막 버스가요? 아 아니 시내버스 타는 음, 거에서 혹시? 어, 있나요? 시간동안? 6시 55분이 못하네요 여기서 아 6시 55분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일 탑차가 되시나요? 시내버스요? 네네 8시 10분 8시 10분이 차차예요? 네. 여기서 아. 타시면 돼요 어디서 타면 돼요? 여기 아, 여기저기 아이 앞에 있으면 돼요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는 뭐 여기 어두워 이 핸드폰 불빛 때문에 나만 보이네 이거 진짜 나 무서워서 오줌쌀 것같아 이거 찔끔찔끔 지린다 이 정도는 그냥.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어둡잖아 이 정도는 소베노스 근처에는 이거밖에 없나 보네 없는 건 없는 건데 이 주변에도 뭐가 없네. 어두워서 베지도안네 그냥 없네.. 어서 후딱 들어가서 빵좀 집어먹고 사야지 오늘의 속손 베이지로 대히다저다 아, 고대다 진짜 고대다 제가 잠갔어요. <웃음> 완전 뚜뚜 큰데? 셰프는 엄청 큰데? 좋은데? 우선 지금부터 풀고 아유 밥부터 먹을 때 배고프다. 아. 아, 치셨지. 중앙까지 왔다. 아, 너무 됐다.